뱀을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신선비와 뱀승려에 이어 이번에도 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만 저번 이야기의 뱀승려가 뱀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면 이번에 소개할 것은 뱀을 긍정적으로 보다 못해 신으로 만든 사람들 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뱀이야기의 마지막이 될 듯한 업신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업위신, 업왕이라고도 불리는 업신은 집안의 재물을 지켜주며 재물과 연관된 복을 내림으로써 집안을 부유하게 해주는 신입니다. 하지만 업신이 집안에서 나간다면 그 집안은 재물복이 없어지며 망할 수도 있죠. 뱀업신이 업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업신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신이라서 그런지 업신의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요. 긴업 사업이라고 불리는 구렁이 업신부터, 족제비 업신인 유업, 두꺼비와 지네, 돼지 업신, 심지어는 며느리나 버려진 아이들을 업신으로 추앙하는 인업도 있습니다. 인업, 즉 인간 업신이야 인간의 마음대로 들여서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구렁이나 족제비 같은 동물 업신은 인간이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드릴 수는 없죠. 당연히 동물 업신이 떠나는 것을 인간이 임의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에서는 한밤중에 개나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업신을 집안으로 들이는 의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업신을 모시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도 같네요. 업신을 모시는 집안은 터줏가리와 비슷한 업가리를 만들어 업신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 업가리는 재물과 가장 연관이 깊은 장소, 즉 창고나 장독대 옆에 두어야 하죠. 재물운이 집 밖으로 세면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인지 업가리 안에 두었던 묵은 곡식은 가족들끼리만 먹어서 처리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왕신을 모시는 집안에서 왕신단지 안에 묵은 곡식을 처리하던 방법과도 같죠. 아마도 집안에서 모시는 신들에게 바쳐지는 곡식의 보편적인 처리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한편 매해 명절 혹은 추수 후에는 업신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창고에 업신을 위한 상을 차려둡니다. 만약 뱀이 지나가 흔적이나 족제비가 음식을 먹은 듯한 흔적이 있다면 그해 업신을 위한 일에는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죠. 업신의 종류는 매우 많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든 동물들이 업신으로 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도 그렁이, 진해, 두꺼비, 족제비 등의 동물들이 업신으로서 섬겨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업신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업신은 집안의 재물을 수호하는 신이죠.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물을 꼽자면 당연히 돈이겠지만 업신이 집안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과거에 가장 중요했던 재물은 곡식, 그 중에서도 쌀이었습니다. 하지만 쌀을 비롯한 곡식은 인간만큼이나 해충과 쥐도 좋아하는 음식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쌀을 각종 해충과 쥐에서 지키는 것이 집안의 재물을 지키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구렁이, 진, 네 두꺼비, 족제비는 곡식을 축내는 쥐나 해충을 잡아먹죠. 따라서 집에 이들이 오게 된다면 곡식을 보호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업신, 특히 수곡신으로 사람들에게 섬겨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버려진 아이들이나 집안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도 업신으로 불리는 것은 왜일까요? 사실 모든 며느리들이 업신으로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가 업신으로 추앙받기 위해서는 며느리를 들이기 전 가난했던 집안이 며느리가 들어온 후에 부자가 되어야 하죠. 공교롭게도 이것은 산불거 중 하나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산불거는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해 그리고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며느리를 업신으로 불렀던 이유와 산불거가 생겨난 이유는 같은 것 같습니다. 며느리를 업신으로 여기는 것은 산불거와 함께 가난한 집안에 들어와 집안을 일으킨 며느리들이 부당하게 이혼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겠죠. 업둥이, 즉 버려진 아이들이 업신으로 취급받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업둥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 복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길가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을 주워 양자로 삼기도 하고 이들을 잘 키워 좋은 가문과 혼인시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업신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일지도 모르겠네요. 업신의 업과 불교 용어인 업보의 업은 공교롭게도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보의 업은 한자이고 업신의 업은 한자가 아니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업신과 불교는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개인적 추측이 지나지 않지만 업신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민간 신앙인 것 같습니다. 인업을 제외한 업신들은 불교 세계관 내에서는 모두 축생도에 속한 존재들이죠. 축생도에서 환생한 존재들은 평범한 인간이 쌓은 업보다 훨씬 더 많은 업보를 쌓았기에 더 많은 선행으로 업보를 청산해야만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생도의 동물들은 선업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동물의 특성상 인간보다 선업을 쌓기가 어렵죠. 다만 일반 동물보다 훨씬 오래 살아서 신이한 힘을 가지게 된 영물은 선업을 쌓기가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림으로써 업을 청산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징그럽다거나 무섭다고 생각하는 구렁이가 업신으로 추앙받게 된또 다른 이유인 것도 같습니다. 천생에 쌓은 업이 많아 구렁이로 한 생했으니 이번 생에서는 인간의 재물을 보호하며 선업을 쌓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사실 동물이 수호신이 되어 누군가를 보호해 준다는 이야기는 이미 많죠. 그렇다면 업신이 재물복을 불러다주는 능력을 자신에게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여러 집안을 거치며 재물복을 주는 업신은 재물이 없을 때는 선량하던 인간들이 많은 재물을 얻은 후에 변하는 것을 보며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진 업신은 결국 인간이 아닌 자신에게 재물복을 사용하기로 하죠. 결국 업신은 전국의 신비한 영약과 물약을 팔면서 거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동양판타지 세계관에서 장사수환이 좋은 거상으로 등장하는 업신도 재미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큰 재산을 모은 업신 캐릭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됐든 업신이 여러분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업신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뱀이라는 동물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쉽고 재미있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이현이었습니다.